여기 판타지와 호러 장르를 넘어 무려 전대물까지 진출한 시대의 마녀가 있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초 금은빵을 털어 제꼈던 강도스한 마녀였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파워레인저 더 무비의 리타 리펄사입니다. 파워레인저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공룡전대 주렌자의 첫 등장. 왠지 소주 한병 추가해야 할것 같은 이모님한 비주얼로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리타 리펄사는 이후 2017년 극장판 리부트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역변하게 됩니다. 왠지 소주 뚜껑 대신 연락처를 따야 할것 같은 회춘회춘한 느낌. 또한 원작의 반도라가 단순히 인류 멸망을 꿈꾸는 평면적인 악당이었다면 리부트에서는 동료들을 배신한 그린 레인저라는 설정으로 좀더 그럴싸한 사연이 붙게 되었습니다. 극중에서는 무려 6,500만 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건져지게 되면서 그 화려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Here to this is m i n I have 오랜 잠에서 깨어난 뒤 본능에 따라 악당질을 시작하게 된 리타 리펄사. 그녀의 목표는 지구에 널린 금을 모아 골다르라는 괴물을 만들고 그를 이용해 지오 크리스탈을 탈취,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리타가 금을 모으는 방법은 그냥 금을 가져다가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아저씨는 금리벌 빼고 씹어먹어줄게. 라며 나름의 자비를 베푸셨으나 이 여자는 그금니빨 마저도 싹다 씹어드셨죠 어쨌든 전투력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라 5명의 레인저를 혼자서 발라버리는 역대급 전투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높지 않아 살짝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추억 속의 리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았고요 만약 소편이 나온다면 그 좀더 멋진 활약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사상 초유의 손깍지 퍼포먼스로 뜻밖의 설레임과 심쿵을 유발했던 장본인이죠. 뭔가 퇴폐스러운 몸놀림이 시선을 사로잡았던 고대의 악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인첸트리스입니다. 고대 유적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준문의 몸에 빙의하게 되면서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된 6373세의 최고령 마녀입니다. 하지만 부활 직후 재수없게도 아만다 윌러에게 심장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원래는 메타 휴먼에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일원이 될 뻔했으나 병 속에 갇혀있던 친오빠를 풀어줌으로써 역전에 발 판을 마련 이후 박 터지는 남매 케미를 선보이며 메인 빌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일명 오빠 찬스였죠. 그렇게 든든한 오빠의 지원을 바탕으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인챈트리스 비록 악신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신은 신인지라 말 그대로 작살나는 능력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순간이동 능력 미국 펜타곤에서 이란까지 다녀오는데 1초도 안걸리고요 다음 마인드 컨트롤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게 하여 심각한 멘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에게 딥키스를 시전 명 적의 눈이라는 괴물로 만들어 맘껏 부려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인상 깊었던 능력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엑스맨의 진 그레이가 피닉스 포스로 각성한 뒤 진짜 마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수많은 마녀들을 진두지휘하는 마녀들의 끝판왕이었죠 헨젤과 그레텔 마녀사냥꾼의 뮤리엘입니다 어린 시절 늙은 마녀를 산채로 태워 죽였던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토대로 어느덧 마녀사냥꾼으로 장성하게 된 헨젤과 그레텔 남매 오랜 시간 전세계를 떠돌며 온갖 마녀들을 사냥해온 이들 남매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일어난 아동 연쇄 납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대마녀 뮤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곳곳에서 자행되던 마녀사냥 으로 인해 수많은 마녀들이 화형을 당해 죽게 되자 급기야 최종 보스인 뮤리엘이 등장 불에 다도 죽지 않는 궁극의 흑마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납치해왔던 것인데요 <놀람> <놀람> <놀람> 대마녀 뮤리엘 평소에는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하다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쓸모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래봬도 대마녀만 쓸수 있는 유니크한 스킬이죠. 게다가 기본적인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풀어 타인의 육체를 지배 하여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며 폭격기 수준의 위력을 갖춘 강력한 파이어볼 마법까지 구사합니다. 또한 영화의 수위까지 높다보니 액션 씬도 그냥 막 대놓고 19금 한데요 터지고 째지고 5장 6부 생리별 시키고 심지어는 헐리온 영화 주제에 애들도 막 대놓고 죽어 나갑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19금도 가열차게 만나볼 수있 어쨌든 이 영화 가벼운 판타지 영화로 접근했다가는 영혼이 탈탈 털리실 수 있습니다. 각막을 훅 치고 들어오는 참신한 비주얼과 스펙타클한 고어신이 난무하는 본격 호러 액션 영화 오만상큼한 마녀 누님들과의 주옥같은 대환장 파티가 땡기신다면 오늘 밤이 영화 추천합니다. I like your toys.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전대미문의 유행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다음은 영화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한 성격의 나르시 시스트 스노우 화이트 시리즈의 라베나입니다. You will do this for me, h 전쟁 포로로 위장한 채 백설이 아빠에게 접근. 미친 미모를 이용해 호라비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왕비 자리까지 꿰차게 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녀의 목적은 왕비가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었죠. 결국 하루도 못 참고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을 살해 왕국의 새로운 여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거울을 통해 최강 미모 Q&A를 남발하며 자신의 미모 순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거울이 무슨 심벌즈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건 둘째 치고, 심지어는 액체 금속 터미네이터 같은 게 튀어나와서 답변을 해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이었죠. Snow White Snow White 역대급 나르시시스트라는 캐릭터 설정답게 라베나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나 자신의 미모뿐이었는데요. 꿀피부를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우유 목욕을 시전 온 세상 소젖들의 씨를 말렸으며 심지어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처녀들의 정기를 흡수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뻤지만 굳이 백설이한테 털이 난 독사과까지 먹이며 원작의 흐름을 따라 주셨죠. 어쨌든 마녀로서의 위력도 상당히 강력한지라 깨진 유리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신의 부하로 만든다던가 뜨거운 불 속에 서있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사실상 칼 인간급의 피지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속편에서는 거울 속에 잠들어 있다가 가열차게 부활, 무려 촉수 액션까지 구사해가며 한층 인간 같지 않은 전투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직히 1, 2편 모두 라베나가 찐. 주인공이라고 해도 절대 다언이 아니었죠. 애초부터 백설이와 헌츠에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 라베나의 찌릿찌릿한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llo, Eric. I've missed you. 디즈니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녀로 알려져 있는 말레피센트를 원작 파괴급으로 리뉴얼 뭔가 사연있는 여자로 만들어버린 영화였죠 다음은 말레피센트 시리즈의 말레피센트입니다 평화로운 무어스 왕국의 심성 착한 숲속 요정이었던 말레피센트 굳이 부러진 나뭇가지에다 힐 마법을 써 제끼는 등 오지는 재능 낭비로 남아도는 시간을 때우던 그녀였는데요 그러던 중 얍삽하게 생긴 인간 소년 스테판을 만나 찐득한 우정을 나누게 되고 급기야 친구에서 자기가 돼버리는 흔한 러브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었죠 관상은 과학이다 결국 이 얍삽한 자식은 권력의 눈이 멀어 말레피센트를 배신하고 그녀가 잠든 사이 날개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기상과 동시에 아파 죽는 말레피센 타오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찐 마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후 스테판의 딸인 오로라의 세례식장에 깜짝 등장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저주를 걸게 되죠 그날 이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새 요정들의 손에 맡겨지게 된 오로라 공주 하지만 이 요정 누님들 완전 유가 바보였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말레피센트가 손수 오로라를 키우게 되는데요 참고로 안젤리나 졸리의 리얼한 마녀 분장 때문에 다른 아역 배우들이 너무 겁을 먹게 되자 결국 졸리의 친딸인 비비안이 오로라 역으로 출연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로라가 16살이 될 때까지 지 본의 아니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된 말레피센트 이후 저주에 걸린 오로라 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자 왕자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키스를 날려주는 등 위대한 모성애 의 표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듯 디즈니에서 가장 강력한 마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돌풍을 일으키고 그냥 슬쩍 걷기만 했을 뿐인데 담벼락이 작살 현란한 비행실력으로 화려한 눈뽕을 선사하며 무엇의 실질적인 리더로 활약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적은 아니고 철에 닿으면 쓰라려 뒤진다는 알보칠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영화 중에서는 가장 볼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 개봉중인 이 편도 나름 쏠쏠한 편이니 꼭 감상해보시길 권해봅니다. 여기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으로 흑화해버린 또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나마 말레피센트는 해피엔딩이라도 찍었지 이쪽은 심파의 끝판왕이었죠 다음은 백발마녀전의 카리스마 여주 연예상입니다 어린 시절 산속에 버려진 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랑녀는 이후 마교의 일원이 되어 악명높은 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때 동방불패였던 경험을 살려 사람을 막 쪼개고 노는 랑녀의 위엄 정말 오지게 살벌하죠. 어쨌든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친 후에는 전용 실내 수영장에 들러 럭셔리하게 수영을 즐기는 그녀 였는데요. 우연히 무당파의 제자였던 타기랑 이 현장을 목격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뻔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파 중에 정파인 무당파의 타기랑과 사파 중에 사파였던 마교의 락녀 당연히 연애 초기에는 갈등이 깊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중에 그만 애정이 더 깊어져 버린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의 도피를 선택 락녀의 실내 수영장에서 찐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타기랑은 락녀에게 연예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다들 경험해 보셨 겠지만 콩깍지가 오지게 씌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법 결국 타기랑은 내가 그녀를 배신하면 죽어마땅하다 라는 딱 봐도 큰일날 맹세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천설봉의 불로장생꽃도 갖다 바치겠다며 굳이 안해도 될 약속과 맹세를 미친듯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맹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한편 타기랑의 무차별 사랑 고백에 정신이 아찔해져 버린 연예상 결국 그녀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타기랑과 함께 강호를 떠나겠다며 마교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교의 교주였던 길무상은 연예상을 짝사랑하는 중이었고 당연히 딴 남자한테 가겠다는 그녀를 곱게 보내줄리 만무했죠. 하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한 법 연예상은 이 마교의 끔찍한 탈퇴식을 끝까지 버텨내는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무당파의 본거지가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범인으로 연예상이 지목되고 마는데요 이에 확인도 안해보고 다짜고짜 연예상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똥멍청이 타기랑 결국 연인에게 배신당한 연예상은 뒷박을 시전하게 되고 급기야 백발 마녀로 변신 엘라스틴한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무당파 잔당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제서야 타기랑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그렇게 연예상은 벙찐 타기랑을 홀로 남겨둔 채 어디론가 떠나버리게 되고 이후 타기랑은 연예상과의 못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설봉에 앉아 밤이고 낮이고 꽃을 지키게 되었다더라 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타기랑의 기다림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그 기다림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웹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 웹 활활 타오르는 애정으로 하루 하루 하루 연명 yeah. 합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